이녀맨로블록스아 얘들아 이제 여름인데 워터파크에서 좀 놀아야 되지 않겠어? 너무 좋아 워터파크 여름엔 워터파크지 야 진짜 어, 오랜만에 오는거 같은데? 요호, 너무 신난다 아 그런데 워터파크에 놀려면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 수영복 좀 사야겠다 음. 어 여기 남자 옷이고 여기는 여자 옷인가봐 아나 어떤거 입지 어, 빨간색이 좋을까 파란색이 좋을까 아 시원하게 이걸로 간다 어, 어울리는데 리아 어? 그건 여자 수영복이야 아 그렇구나 다른거 입어야 되는구나 어? 응. 방금 리안아 응? 그건 남자 수영복이야 어 그렇구나 이건 남자 수영복이구나 <웃음> 그러면. 요호 어호. 그래? 좀 어울리는 응? 것 같기도 하고 어? 리아랑 나랑 커플 수영복이네? 아 둘이.. 에이! 둘이 완전 커플 같다 야리아한테 음. 어울리는 거 발견 이거다 오. <웃음> 어? 잘 어울린다 야너 진짜 잘 어울려 짱별루당 <웃음> 자 어쨌든 우리 수영복도 샀으니까 어 모자도 있어 모자도 모자도 써야겠지? 뭐야 그거, 이, 그 오징어는 완전 너처럼 생겼어 그 오징어 나는 아, 이렇게 썩글라치네 <웃음> 야, 선글라스네? <웃음> 나는 이 시원한 모자 껴야지! <웃음> 햇빛을 가려주시는 모자를 끼고 와, 미호야 너 완전 007에 나오는 스파이 같은 스파이! <웃음> 미니 스파이? <웃음> 고마워, 나도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 아가씨 이쁜데? 오늘 같이 워터파크에서 놀래? 영맨아! 어! 어딜 바라보는 거야? 어어, <웃음> 어, 미안! 넌 미아만 봐야지! 아, 어간점자기야아 가짜! 이거면 제일 큰거 먼저 타보자 어, 그러면은 9번으로 가야겠네? 우와! 자, 일단은 순간이동을 눌러서 큰 워터파크로 이동하기 얘들아 이거 3인용이다, 딱! 야, 이거 오, 재밌겠다 그러네? 어, 이거다 이거 와, 와 어,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진짜!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얘들아 출발한다! 쓰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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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거 타보자 순간 이동해서 또큰 그 워터파크로 와야 응, 이게 진짜 큰거네 우와. 어디 어디? 아 여기 여기! 오, 이거 2 인용이네? 2 인용이네? 가자 잘 껴! 잘가 얘들아 좋아 가자! 어. 가자! 아, 어, 너 빨라! 어아아허허허 어. 나는 모르는 여자애랑 간다! 어. 어. 야, 이거 완전 신나는데? 야, 신나! 미호도 나 야, 재밌겠다. 야, 재밌어. 야, 재밌어. 요맨날 수영하는 내 모습 어때? 굉장히 영화배우 같지 않아? <웃음> 뭐야, 잼? 꿀렁꿀렁. 간다, 음. 가자. 그래. 구독. 다이빙보드로 가보자 이번에 다이빙보드는 뭐야? 와 이거 엄청 큰게 있어 뭐야 이거 다 이거 이거 엄청 엄청날거 같아 뭐야? 어? 어, 어 이거 1인용 1인용이다 어 아니다 어? 1인? 2인.. 어 3인용 어 가자! 어! 야 시원하다. 얘들아 이거 이번에 이거 타보자. f moments later. 자 안전 수칙 있어요. 그냥 꽉 잡으세요.라고 하네요. 올리 원이래요 이건. 아한아 아, 이거 맨몸으로 타는 거네 이거. 오우. 자 이거 맨몸으로 오우. 타는 거 기대가 되는데요. 가볼까? 야야야. 완들 신났다. 저기 있는 바이킹터저, 바이킹 터 어, 바이킹? 바이킹? 좋지. 바이킹 좋지. 어? 와, 워터 바이킹이네. 워터 바이킹. 와, 물 위에 떨어지는 것 봐. 거 봐. 니거 야, 우리 여기서 해적놀이하자. 해적놀이. 헌장님, 해적놀이. 저희 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비키니 시티로 간다. 비키니 시티로요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오오오오오 그러게, 땅무면. 땅무면. <웃음> <웃음> <웃음> 음. 어, 우리 아까 그 다이빙 그거 해볼까? 어 잠깐만, 몸이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 응 음. 음. 여기 앉아야지. 야 리아야, 이거 야, 거품이 나와, 빵구를 꼈더니야너시야 <웃음> <웃음> 하지 말랬지. 들켰다, 도망짱 씨야 하면 안 돼, 공공장소 매너인 거 몰라? 어자 이제 지도로 여, 지도로 유맨아 왜? 유맨아나난 여기서 뭘좀 먹어야겠어! 자 코카콜라 팔고요 아, 닥터페퍼 아. 코카콜라 먹어야지 나돈 없어서 못 먹어 나도 한입만 안돼 한입만 한입충 절로가 한입만 안돼 얘들아 얘들아 <웃음> 우리 시원하게 다이빙하자 그래. 그래. 좋아요. 먼저 간다. 먼저 간다. 음. 먼저 간다. 뭐해? 내가 재밌어? 아. 내가 재밌어? 어. 아. 나 떼어볼까? 간다. 하나, 둘, 셋, 10점 만점오 10점! 시원하다! 오. 와 진짜 놀러온 것 같아! 시원하다! 와 이번엔 또못 타보지? 음. 어? 근데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아 이건, 어? 샤, 이건 샤워하는 데야 우리 워터파크 들어가기 전에 샤워했을 때인데 맞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올라가서 볼까? 뭐가 있는지 자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얘들아 재밌는 거 발견 뭔데? 여기에 약간 뭐랄까 틱톡이라고 해야 될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 갔다 나 왔다 길 여기야, 길 여기. 아, 여기 이름이 네온 슬라이드래. 오. 오. 네온 슬라이드. 야, 야, 여기. 이거 감전되는 아. 거 아니야? 감지 조심하래.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빛을 갑자기 받으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 와, 빛이 너무 센데, 진짜. 틱톡으로 가자. 틱톡이다! 틱톡! 오. 오. 아, 잠깐만! 같이 가! 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우와! 볼링 같아. 와 이거 진짜 재밌네 여기. 놀이기구 엄청 많아. 우리 여기서 하루 여기 놀고 가자. 어? 좋아. 리아야. 오, 넌 집에 가. 왜? 어? 어? 나도 칠콘 놀려냈는데 왜 나는 <웃음> 집에 가야 되냔 말이야. 어?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봐. 아, 나는 그냥 나는 이분이랑 데이트 하고 싶단 말이야. 가. 누구? 나? 나? 아니 너, 너 말고 너둘다가 뭐? 너? 너둘다가나 어? 재밌게 놀고 갈게 저기 가요 저분은 아, 리아를 따라온건데 저기야 그치, 자기야 뭐... 가자 애들아 나 갈게 안녕 안돼! 같이 가! <웃음> 어 리아 삐져서 진짜 갔다 안돼! 리아야! 리아 가! 빨리 가! 갈거요 이 <웃음> 리아야 뭐 자 오늘 어쨌든 멤버들과 시원한! 워터파크 놀러왔는데요? 어 진짜, 진짜 시원한 것 같아 이거 진짜로 진짜 타는 것 같았어 이거는 어~~~~~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역시 이 맛이지 어 이거 이리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이거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 잡고 아닌가? 이거 잡고? 어 그래? 오, 오 자꾸 올라간다. 잡 올라간다. 오 이거 출발 드림팀 아님? 어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고마워요. 맞아요. 어, 안녕. 안녕. <웃음> 뿅 <목소리> 안녕